이번역은 장자호수공원. 장자호수공원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t h e s t o p is j o n g j o l a k e Park. Jongjilake Park. The station number is 808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